이곳 귤밭에서 자란 총 5박스의 맛있는 제주감귤을 원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제주감귤 참여자분께 참여 참여자분께는 감귤나무가 하나씩 지정이 돼서 완벽한 내소유는 아니지만 아휴. 참여자분께는 감귤나무가 참여자분께는 감귤나무가 하나씩 지정이 돼서 완벽한 내소유는 아니지만 80% 이상은 참 좋을텐데 말이죠 참여자분께는감귤나무 80% 이상은 있다고? 참여자분께